여기 레벨 애들 20대 나오는데? 아 이게 포켓몬이 잡혀? 아 어, 그러면 형 스폰으로 와봐 내가 포켓몬 하나 줄게 나 아예 안 쓰는 거 하나 있거든 아, 오케이, 포켓몬으로 오케이. 와볼래? 잠깐만 선생님 제가 퀵볼을 하나 드릴 테니까 이 꼬리선을 잡으세요 0비를 걸어서 네 지겠죠 잡으시고 제 아, 거랑 포켓몬이구나 뭐야 얘? 아케오스? 아케오스 드렸습니다 아 요거 가지고 낚시하면 더 좋은 애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야? 어. 낚시하면서 애들을 잡거나 혹은 이제 따아다니면서 이제 다른 데 다니면서 파밍하시면 돼요 어. 이렇게 다시 뵙네요 아네 그때 헬기 참 무거웠어요 우리 네. 형이 건드렸나요 아니면 우리 형을 건드렸요 그러면 아, 건등만 아니고 그냥 죽였어요 제가. 세터님 가만히 있던 사람을. 세터님 잠깐 어. 여기 여기 그 뮤츠점 아니, 잠깐 볼까요? <웃음> 아, 아 보통 뮤츠를 이걸로 보나요? <소기> 네 있어요. 뮤츠 잠깐 아, 보고. 아니, 약속 있다. 아니 근데 모캡보이 <EDD> 아, 네. 아, 아, 아, 아, 방금 아, 있는, 들어오신 아, 거... 거죠? 네. 아. 이걸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나는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뮤치랑 함께하면 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진짜 개 재밌을 것같아 그건 것 몰랐네 <웃음> <웃음> 음.. <웃음> 너무 즐거울 것같아 것 음, 너무 즐거데 네. 원치킨 류 제가 좋아해가지고 포켓몬은 없고 그.. 제 물건은 좀 재밌으신거 같 어? 진짜요? 그쵸? 네 지진님! 지진님! 뭐 원하시는 걸쓰시면은 케빈님 꼬셔오면 제가 명단 빼줘 저.. 그러면은 이거, 이거. 아버지, 이 사람 어. 오늘 법정 갈 사람이야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어, 왜? 아이템 주신다고 했어 맞아, 이분 오늘 법정 그 가죠 그냥 제가... 운영자 사기죄로 법정 갈 사람이야 형, 네. 그쪽이랑 같이 할 거야? 제가 저분을 죽인 적이 있어서요 그 저분 가만히 앉아있는데 제가 헬기로 깔고 뭉겨서 죽였거든요, 헬기랑 같이 그, 그 러스트 때 네. 아, 그분이 이분이야? 어, 어, 어 러스트 때내 위로 착륙 그분이... 착륙했어 개미님! 어, 아, 어, 뭐볼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 타이마볼 있어요, 타이마볼 그러면? 타이마 아, m a 님 마스터볼 진짜 마스터볼 마스터볼 어, 음. 그럼 마스터볼 마스터볼은 제가 없어요. 제 r Bull is a master. Master Bull is a master. Master Bull is a m a s t 아왜 나한테 t e r Bull is a master. m 케빈님 e 빈님 마스터볼이 없고싶 s t e r Master Bull is a m a s t e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장, 나 조용히 아니 당신 누군데? 신의? 누구야 지금 다누나 조용히 즐기러 왔는데 이거 지금 다 아우 정신 없어 그냥. 선생님 가시려면 이거 받아 가세요. 어 뭐예요 그거는? 요거 요거 제 마지막 유일한 양심의 선물. 와, 아, 하이퍼볼이다. 아, 오케이. 아, 네. 근데 이게 왜다 똑같은 볼로 보이지? 아, 그거, 아, 그거 그 제, 오류라서 제작 오류. 아, 제작.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어, 괜찮아? 어. 어 내가 아케오스 75렙이 있잖아 지금 내가 그치? 아 근데 형 거기서 왜 낚시를 하는거야? 일로 와봐 빨리 여기 낚시터야 혼자서 할수 있다고 왜 거기서 하는거야? <웃음> 그치 그게 낭만이란 말이야 요 알겠어? 근데 나 이렇게 생각해 여기 지금 여기 낚시터가 할게. 너무 지금 거지같이 지어져 있어 흥행성이 없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를 말라는게 아니야 낚시 대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서 낚시터를 가진 게 중요한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가 근데 잘 잡히는데 아니야. 참고로 민용이 언제 음. 나오냐면 음. 새벽부터 아침 동 뜨기 전까지 잡혀. 아 그럼 이제 고 잡히겠네. 어 근데 대단한 낚싯대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뭔줄 알아요? 이 민용을 잡으려고 음. 6시간 반을 투자해서 잡았어 내가 첫 민용을 이 서버. 아 그래. 어 그래서 이 낚시터가 지금 엄청 유명한거야 지금 여기 하루 투데이 방문 기록이 한 10명 이상은 되거든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 낚시터를 좀더 예쁘게 꾸며줘 그 다음에 나한테 돈을 주는 거야 너가 아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형 개구마로 바꿔놨어야지 1번으로 아 그러네 1번은. 아 1번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이제 곧 새벽이니까 잡히겠네 음 지금 새벽이니까 민용 잡히겠네 잘봐 그래서 여기가 첫 민용을 잡은 데라 이름이 용룡이 낚시터요 음운대를 한번 시험을 해보자고 참고로 보통 잡은 사람들 기본 2시간 갈긴 했거든 형이 빡 뽑으면 형 진짜 운빨 지리는 거야 아 낚시를 통해서 낚시대를 또 뽑아서 그걸로 잡아야 잘 잡히는 거구나 그렇지 그걸로 아. 대단한 낚시대를 뽑아야지 이제 형이 잘잡 민용 줄. 잡았어요 어 잡았어요 예 <웃음> 형강아 이게 운이야. <웃음> 델놈 대리라는 거 알지 다. 그래. 나6 시간 반. 살다 보면 이게 운이라는 게 있거든 요소가. 이게 스탯이 있어. 그러니까 운에다가 좀 찍었어야 되는데 스탯을. 아운 스탯 안 찍고 아, 왔네. 음. 근데 현실에서 키를 찍어버렸나봐 스탯으로. 음, 어 그래. 음, 그럼 음, 음. 그렇구나. 어. 시익이 놀랐어? 민용 잡는거 보고? 뭘 놀라고 그래 뭐이 정도 운은 돼야지 낚싯대 뭐 필요있어? 뭐 근데 내가 이런말하면 진짜 미안하긴 한데 어. 진짜 존나골받는다 형 <웃음> 아르세우스 너무 크지 않아? 근데 되게 뭐랄까? 어 되게 비틱찔하기 좋은거 같아 근데 그냥 아르세우스가 야생에 나온걸 니가 가서 잡은거야? 아니지 플레이트를 다 모은거야 아 이게 아르테우스를 소환하는 조건이 그치, 17개의 플레이트를 모아서 1000개의 피리를 만든 다음에 소환신전을 가서 1000개의 피리로 소환을 해서 잡아야 되거든 <웃음> 너 지금 걔 덕후 같은 거 알지? 형 그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울호를 계속 돌면서 울트라볼이라는 걸 잡아야 돼 <웃음> 그렇다보니까 울트라볼이라는 걸 이렇게 건드리거나 혹은 울트라볼에 있는 애들을 잡으면서 그런 플레이트를 얻은 다음에 아, 그걸로 어, 귀 인해서 얻는 거거든 아귀 찢어질 같아 어, 어 그렇구나 나는 어, 축하한다는 어, 말을 그치? 하고 싶어 나는 어. 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썬더라는 게 <웃음> 천둥의 돌이랑 일반 구슬이 나오는 형 여기서 하고 있어. 나밥좀 먹고 올게. 알았어. 와 여기서 뭐하세요? 방금 민용 잡음. 민용 잡으셨어요? 아니 민용을 10분 만에 잡았다니까? 근데 민용.. 난 딱히 관심 없어. 아니 근데 말이 돼. 다 6시간 반 걸렸는데 이 사람은.. 그.. 누구는 지금 3일 동안 포켓몬 했는데 못 잡은 사람도 있음. <웃음> 하여튼 혜민님 뭐 잡으세요? 지금 민용 많이 잡아서 장사할까 해서. 민용 장사요? 어. 민용으로 장사 하신다고요? 음. 아... 쯔디님 케빈님 민용 장사하는 거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 예... 안 와요 <웃음> 아니 왜? 아니... 민용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민용 많아요 <웃음> 아 민용이 많아. 많아 이제? 아 그래 예. 더 이상 없는 애들이 아니야 그럼요 케빈님 이 서버가 24시간 서버인데요 음. 월요일부터 열렸거든요? 음. 5일동안 사람들이 <웃음> 민용만 잡았어요 <웃음> 그래? 아...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찾아본거예요민영을아 그래? 아 근데 여기서 스폰포인트 방향이 어디니? 여기서 바로 그냥 뒤보면되요 뒤어 잠깐만 그러면 내집 위치를 요 근처에다 지워야지 오~~~ 뭐 여기 아유씨.. 아유씨 내려졌네 여기 괜찮구만 음딱 고즈넉하니 정자도 딱 있고 어, 쇼비다. 아, 와, 엄청 커, 미친. 야, 리자몽 크기 봐라. 우와. 나 노이로제 릴것 같아, 야 이거 뭐야? 거다이맥스도 있는 거야? 거다이맥스가 있어? 모겐님, 무료. 오, 어? 이거 가져가도 된다고? 어, 똥도 있네. 모겐님 잘 쓰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룩딸 중이 되어간다. <웃음> 이게 뭐야? <웃음> 아, 이거 또 노래 자랑 이거를 또주 제안을 또해 주신 건데 또안 하기가 아 근데 컨텐츠가 있단 말이지 또. 아, 어떡하지? 근데 그것도 문제네. 그러 보니까 MR은 어떻게 깔지? 그치 근데 또해 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는 게또내 스타일이 또 아니여 가지고 또 저렇게 부탁까지 하시는데 하고는 싶은데 하고는 싶다기보다는 하고 싶은건 또 너무 간종같아 <웃음> 내가 내 마음을 잘 모르겠네 어! 아 아니, 잠깐만 여러분 7시 30분부터 프리미어 베타 팀 모으기로 했어 에이, 지금 뭔가 막 빵댕이를 다들 흔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노래자랑 중인거 같은데? 지금 하고있는거 같은데? 어디서 하고있는거지? 티피타실래요 여기서 하고있는데 아 그래? 저기 디코방에서 라이브중이에요 아 디코방에서 하는거야? 네네 no, no. 어, 우와 공연장이다 여보세요 어 캠님 저거 지금 통화방 들어가서 들으면 되고 연비 지금 할인 등록 바로 해줄 거니까 들어오고 어, 지금 음. 자리 어디 있어요 개미 님 제가 tp 해 줬잖아 무대 위로 해주면 어떻게 당황했잖아 <웃음> 아 미안해 일단 다 내려줄게 마이크 끄고 있어요 아버지 네 진찰할수 없어도 섭섭해하지마 내가 다른 세계를 열어줄게 이런 결말을 위해 그를 써온 거야 나 없인 안돼 거울 속에 반전된 이미지 나는 너의 다른 이름 아무것도 할수 없어 다시는 아무것도 할수 할수 없어 a good to a soap. So, I'm a good to a soap. So, I'm a g o o 는 거야? a soap. So, I'm a g o 와 콜리티 미쳤다 와리티 아, 미쳤다. 미쳤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1, 2, 너무 너무 잘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그렇다님 무대 어, 바로 나, 진행하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그렇다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Wow. 이게 저한테 노래를 알려주지 않았던 이유는 일부러였나요? <웃음> 자, 다음 무대는 제가 미리 알려드렸어요. 다음 무대는 랩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또 신나는 노래가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거요 자, 무대 준비하신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와, 자기 소개 한번 하고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노래를 못합니다 그리고 앞에 섹스밤을 어떻게 어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공을 통해서 하시나요? 저 스테레오 믹스로 아, 하겠습니다아알겠습니다자 아, 그러면은 준비되면 시작해주세요. 아주 작은 자동차abei, 자동차 꿈 아주 작은 자동차 아주 작은 자 마음이 풍차여기 밑도 위도 위도 우더 없 하늘이 바랬다 내 눈은 이 뼈고에처럼 불태니까 난 풍차 나의 풍쭉툭떨어져도 밑에는 쿠션아니 모션 바람이 날 모셔상 품이 되어버린 와 와아아아 빈은 거신자를다 빌합니다비 빌펜팁합니다 비 빌펜팁합니다 분위기를 완전 호차게 <웃음> 만들어주니 않았나 빌펜팁합니다 근데... 빌펜팁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 초대가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초대가수? 네 초대가수 네, 여러분들 플레이어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죠 아무래도 같이 게임하면서 이제 예 네, 유저로 만날 수 없는 분을 설마. 제가 초대가수로 데리고 설마, 왔습니다 설마? 네, 설마? 맞죠 우리의 초대 가수님 나와주세요! 제발! GG, GG! 저널 포켓몬이죠? 양, 매, 투! 양, 매, 투! 자, 매추. 그럼 매트님 준비됐으면 시작해주세요! 와와 보리콘다는 점점 약해졌대 바보처럼 힘이 빠져갔대 너왜 그래? 괜찮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잘 모르겠어. 입에 안 들어가. 뭐? 보리콘다, 보리콘다 너만의 마지막 선물이야. 싫어! 사랑해. 너만을 기억해. 영원히. <목소리> 보리콘다, 보리콘다 너만을 사랑하는 난 보리콘다. 자, 인간... 아, 다음. 아가리님 앞으로 나와서 무대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는 뭐! 날 사랑어! 어없었어 고주파음 야, 무대 때랑 갑자기 아...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아, 미쳤습니다. 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은, 마늘빵님께서 이제 무대를 준비해주셨는데, 자, 마늘빵님 무대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끝을 아, 보고 <웃음> 마늘빵 님 노래 듣고 있는데 진짜 마늘빵 먹고 싶어져가지고 주문 하나 해야겠다 새핀 꿈으로 아찔한 곳으로 빼고 들어간다시 전시 쏘배 줄 거야 자내 손을 잡아 여러분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제 마지막 무대인 줄 알았는데 정말 스페셜한 마지막 무대가 준비도 돼 있었습니다 소리 질러 진짜 이분을 모시게 될지 몰랐는데, 자, 이분께서 노래를 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지금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준비되셨나요? 어디 계시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게, 어? 계시나요? 야, 진, 진, 진짜로? 어디, 어디 계시죠? 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 왜 나한테 왜 그래? 어, 어디, 어디 가시죠?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노래해 아니 진짜로? 노래해 아니 이거 그렇게 아니 노래해 노래해 우왁을 만드는 자 킹메이커 웃음을 만드는 자 핑그랩메이커 한 번이라도 그대로 깨하기 위해 천번에 만번에 시도를 하는 자 디레. 메이커 네, 위핑 메이커 하네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축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요, 요 소리도 불러야지. 요 소리도 불러야지. 요 소리도 불러야지. 어디 가세요? 불러야지 불러 불러야겠지 불러야겠지 <웃음> <웃음> 불러야겠지 여러분들 <오케이. 웃음> 저는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무대 위로 불렀으면 불러야겠지 라이드로 <웃음> 못 내려가지 자 <웃음> 아, 그러면은 <웃음> 아. 여러분 여러분 이대로 끝내기 아쉽지 않아요 유소리가 제가 부르면 부른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아마 에코, 에코가 안될건데 제가 한곡 먼저 뽑으면 이제 이렇게 그쵸 그쵸 유소리 부르고 이제 모아 부르고 하면 되겠죠?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나왜 방송 소리가 안왜방지 소리가 안 들리지? <웃음> 꿈속에 보니까, Bubanjuga, your tongue. You are n a u g h 어, 이거, 무반주라서, 이거, 유튜브, 올라가겠다. 어, 되겠네. 초록색 문어. 난야, 고맙다. 장미꽃과 을어들면 나는, 빨간색 문어. 에, 말 틀어줘! 색만 <웃음> 가 어, 예, <웃음> 야 미안하다. 안 나온다. 이상하게 틀었는데. <웃음> 사나는 매일 꿈을 꿔 이곳은 창우래뭐너 <웃음> <웃음> no! 좋아요! 자 끝나고 반응 제일 좋으신 분한테 제가 마스터 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보자! <웃음> 아, 이게 뭐야, 이게? 귀한 찬면 나는 중간색 문어. 슬금면고프면 슬프면, 슬는면 슬프면, 슬프하아을 날아가며 면, 너무 외로워 축고 어둡고 차갑고 때로는 무겁기도 해 야아 아은 매일 서 나는 꿈을 꿔 이곳에 안주라 와 나를 바라봐줘 좀더 포함으로는 사랑을 가득담을입나을으로좋아하게 돼서 좀더 나를 바라봐줘 좀더 포함으로는 사랑을 가득담을입나을으로사로 접어볼게 좀더꿈에 보여줄게 사랑은 나랑 나랑 나랑 나랑 나랑 해랑나야